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아이유님의 에잇 이는 노래를 굉장히 즐겨 듣고 있고 뮤지, 아,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되게 뭐랄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인데 약간 슬픈 느낌도 있고 되게 많은 감정들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하여 오늘은 아이유님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 슈가님께서 같이 콜라보한 그 에잇이라는 노래를 테마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수채용지요 수채용지인데 오늘도 수채용지를 한장 같이 써볼거고 우선 오늘은 상봉다이어리를 쓸거고 이 다이어리 크기에 맞게 용지 먼저 잘라서 세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기존과 다르게 독특한 느낌이지만 오일 파스텔을 써서 채색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오일 파스텔 사용해서 다이어리 꾸미기 한 적은 단한 번도 아직 없는데 일단 그 뮤직비디오의 메인 색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사에도 주황색 숲이라는 가사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는 주황색 숲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는 그 밤하늘 느낌의 그 비행기 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하려고요 이걸 얼마나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오일 파스텔이 사실 되게 대중적인 그런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텐데 오일 파스텔이 뭐냐면 약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 아 학교 다닐 때 썼던 파스텔 보다는 좀 크레파스에 가까운 친구예요 이 친구는 굳이 따지자면 크레파스랑 파스텔이랑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색깔, 색상끼리 블렌딩이 굉장히 예쁘게 쉽게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되게 이렇게 예쁘게 색이 나와서 이건, 이런, 이건 색상이, 이렇게 블렌딩이 쉽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우주나, 아 우주나? 우주나 해질녘 노을 일출 그런 거나 꽃 이런 자연적인 거 그릴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 것같더라고요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섞어주고 흰색으로 이렇게 블렌딩하면 굉장히 예뻐요 그죠? 예쁘죠? 어... 약간 채색은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될것 같고 그 뮤직비디오에 주황색 숲이 나오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나뭇가지? 같은 거도 조금 그려볼게요 숲 같은 느낌을 낼수 있도록 매직을 진짜 얇게 아 매직이 차라리 낫겠다 그럼 만약에 저를 이렇게 따라 하시다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매직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직이 약간 이렇게 해서 이 주황색 수을 표현을 해주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아이유님을 그려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렇게 좀숨 막히는 순간이었지만, 그랬지만 나름 잘 견뎌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간단하게 아이유, 아이유님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아이유님을 간단히 채색을 하고 싶은데 색을 많이 쓰면 분명히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머리 이 아이유님 채색하는 거는 그냥 유성색 연필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스킨 이 피부색만 살짝살짝 살짝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약간, 이, 아까 스케치 났던 게, 약간 남아있어서, 이 연필자국만, 살짝 지우고, 하겠습니다. 하거 그냥 거의, 거의 색안 비치게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에잇을 한번쓸 건데, 이렇게. 어따 붙이 날까? 여기? 여기? 전 개인적으로 아래에 붙이는 게 나을 것같은 여기가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약간 잘 섞이게 뒤 배경이랑 잘 섞이게 색연필로 마무리를 해주면 좀 세밀한 느낌까지 수를할수 있으니까 음, 음.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이쪽 페이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 요 이렇게 하고 지금 뭔가 배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제 왼쪽 페이지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페이지도 똑같이 같이요 오일 파스텔을 쓸건데 여기는 약간 밤하늘 같은 느낌? 을 내야 되거든요? 오일 파스텔도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해 보는 건데 되게 재밌네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음. 이게 이렇게 블렌딩 이되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은 약간 채화하는 느낌도 좀 나고 I p o s t picture s trying to be s 아 이거는 약간 그림자 같은 느낌으로 해 볼까요? 이건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데, 이거를 그림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 모르겠다. 일단, 도전!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고, 여기 노란색을 칠해주면 예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물론 노란색이 잘 티가 안날 거예요. 그냥 치료해주고 싶었는데, 오 예쁜데? 근데 이대로 그냥 끝내도 될것 같은데 가사를 쓰고 싶기도 하고 이대로 끝내고 싶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세영이 선택은 아 가사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지금 제일 고민인데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 노란색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서 주황색을 썼기 때문이지 이런, 이런 식으로 쓰면은 단 이렇게 한줄 쓰고 만큼만 자르고, 잘라서, 이렇, 이런 식으로. 어구야, 어구야, 어구야. 아 뭔가 아이유랑 슈가 이름도 하나 쓰고 싶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어떻으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지 나는 이런 느낌으로 예쁘지 이게 오일 파스텔이라가지고 묻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림막 같은 걸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던 중에 이걸 만들었어요. 가사집 같은 건데 뒤에는 이렇게 달 모양이 있고 예쁘죠? 이게 원래 제가 스티커 샀을 때 스티커에 같이 있던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스티커 설명서 같은 판이었거든요. 근데 요거 이렇게 필요한 만큼 자르고 뒷면은 스티커에 대한 내용이 원래 있었는데 검은색 마카로 다 칠해서 까맣게 없애고 그 다음에 가사 일부를 이렇게 써줬어요. 예쁘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 분위기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면 가사 이렇게 있고 넘기면은 다리랑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이유님과 방탄소년단의 슈가님이 천재적으로 콜라보한 에잇이란 노래의 컨셉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장면들도 오마주에 했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무튼 테마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여기 가사집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랑 어울리는 이가림막도또 해서 이렇게 꾸며봤어요. 아무튼 오늘 다이어리 꾸미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어리 꾸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